ISTJ Nun A in g u i Ui de Tun E B Yildun Gi y n D Gi Hin Dun e l E Sengi Mayan Dong d Gul A Dul Ag n a d a r Botong Muyun Yul B U g o s e n g g a p u l Jung Li Hala Dul Aganunder Situation A de la Ship Bun E Do Well Suit Go Il Jui E Do Well Suit s u p n a d a Today Dong Gul A Saju Romu w e l Ha Nun j G L R Boget s u p n a d a r ISTJ Brain s o k Yong Li Yan E k w a g Char m a y o n j 신이 n s 해 n E. Bob, Jeff Haji, Yadon Gul, Aidil, Agad Nader, i d a m Jamil, Manhi Jemain, Sassen Gakil, Mooly j u g o B1, n e n a d j a k y u a Ugo r l y j u n Yohan, l d l Yul, c h a l i Hagi, w h a n i s u p r o e s i d n a d ISTJ 가 e seonggak hanoin jong yohaniul yulji jonghagi weha. Han geji eolae maldu haet n a e d 이 For example, AirPods lulchak yanghago hangaeng aegasu. s e n g g a k e g o l e a n r u i n g h a a e e e n w e u communication yulsu s u o c h a n h a g o o m j o n g h e n m a n a e j n h e i t s e u n a e ISTJ (UiG) s h i d m a n Uroha g y e l h a g i h i n d u l d e g o r i t Sudnada (Duden s a j a n (Library Internet Search Lul Tonghae Manjok h a l d e k a j i j i l h i Yalul s u j i d h a b n a d a s e n g a k ee j u n g Liduwet Demyan) c h a d a n u l Pul Go Iel s a n u r o Doll a r o p Nada) (Inun m o u l d i t a s k In g e h i m d u n I s t j a a Gega k i m h u w e l y o n n Ha Nun p e e l Sal Gyeel Nada). 이티 istj u i was tj in a e a m y n m yachil jung d o g han yul j go y e n o o n istj noon g han n e g in j a k p yul m a c h 의 연락 기본 덕목은 주기적인 보고지만 가끔 이티 j 도 예고 없이 연락이 두절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스케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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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상대에게 상황 보고를 할 것입니다. 이티제가 힘들어할 때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티제 또한 고통받을 때가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드립니다. 1. 예, 맛있는 걸 사준다. 이 행동의 대전제는 해결은 이티제가 한다입니다. 상대방의 조언은 이티제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해주세요. 대신 이티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서 사주세요. 만나기 어려우면 기프티콘으로 보내면 됩니다. 정말 맛있었다면 이티제가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2. 이티제의 말을 계속 들어준다. 근심이 많은 이티제를 만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될 겁니다. 이땐 이티제의 고민거리를 들어주면 됩니다. 처음엔 이티제가 얘기하길 꺼려해도 조금씩 물어보면 서서히 사연을 들려줍니다. 조언하고 싶어도 이티제가 의견을 물어볼 때까지 차분히 들어줍시다. 상, 이티제의 동굴 타임을 존중한다. 이티제의 동굴 타임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데 이때 연락이 계속 오면 진심으로 분노합니다. 따라서 이티제가 동굴에 입장하기 전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합시다. 요청을 접수한 이티제는 높은 확률로 사전 공지를 한후 동굴로 들어갈 것입니다.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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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 더 파고들면 이티제는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부담을 줄까봐 직접 사용하진 않습니다. 오늘 시 청하주시 사 J E Young s 통 ISTJ 와 유아 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드 멤버십에 그하시마 Secret 본인 y o u Vlog, ASMR d u o n Total Negaji Benefit You'll New Leel s -so u i d s -so u b n a d a Uchuk Sandan Card Lule Click Hag Eid Hajuse y o r